게임별 고수들이 유비 도와줄 때 마비노기 저기 도와주실 분들 없으신가요? 아니 유비잖아 뭐가 필요해 뭐가 아, 정말 감사합니다 고수님 돈은 있어? 많아요 지금 한 10만 골드 정도? 그것도 돈이야? 에이 이거 하 받아 아 이, 이게 너무 많은데 어또 그게 뭐야 이거 가져 고고 어, 아, 어, 감사합니다 됐지 필요하면 더 말하라고 그러나 아니만 안녕 <웃음> 던전의 파이터 전파 1차 각성 앞둔 49 아수라입니다. 무자본으로 시작했는데 50 찍고 나서 1차 전직 안 하고 레버 하면뭐 불이익 받고 뭐 그런 게 있나요? 각성 재료들 보니까 너무 비싸서 돈 모으고 레버 할까 질문합니다. 서버 아 카인에서 하고 있어요. 뭐 능력치가 달라지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? 닉네임. 네, 펩시 검사입니다. 아, 또 질문인데 지금 아수라하고 백아 본드는 어떤가요? 우편 헐 진짜 보내주신 쿨가이 정말 감사히 쓰겠습니다. 몬스터 헌터 브라키리어스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저걸 어떻게 잡으라고! 아, 진짜 혼자 못 잡겠다. 도와주세요! 고수님, 브라키 잡는 것좀 도와주세요. 너무 힘들어요. 음, 도와준다는 건 뭐야? 그러면 브라키 잡는 걸 도와주실 거죠? 아, 왠지 트롤 같은데. 개고수였잖아? 브라키 잡는 걸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, 뭐, 끝까지 말을 하네? 다크소울. 真开始吃得